오지마 오줌아 오줌아! 근데 쟤왜움직였어지왜 움직이는 거지? 나 분유 쳐다봤다. 어, 쳐다봤데왜 오자고? 쳐다봤어, 쳐다봤어. 얘왜 이러는 거지? 어, 어 얘왜 이래? 어어어 오! 지어어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 열심히 해야지 와 여긴 언제 또 이렇게 크게 확장했대? 나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안 하는데 어? 여기뭐 하는지? 저기 죄송한데 불머아 아, 화를 내요 뭐야 이 어, 아유. 아이 수고하십니다 박사님들 어커본고났는 거. 아축하해주게이 박사와 내가 드디어 우리 일치삼 땅콩이 변이를 성공을 했네 변이요? 그게 뭔데요? 업그레이드 장박사동이지아이박사동이지 어응 장박사동이지 아유 진짜 다나 때문이에요 저쪽 가서 똥 치우면 된다는 거죠? 어 조심해 아유 알겠어요 똥 치우는데도 바쁘지 이박사덕 잠깐 암호를 내셔 방구 뻥? 너 통과! 참 유치 아니 유치 뻥이다 진짜 방구 뻥이 뭐니야 암호가 오 여기구나 어 여기가 173방이야 들어가! 아 어, 알았어요 어, 야 들어왔네 수고한다 니들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저173 땅콩이 맞아? 오 어, 정말 이상하다 저 등에 가시봐 혹시 똥에 가시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일 예, 산 땅콩 눈을 을보사니니아아잠잠만만운운데독게어 똥이 그려져 있어아 정말 떻게 아, 아, 예.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어자게어자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아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거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데저이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거야! 아, 알았어요. 발전기만 찾아서 키면 된다는 거 아냐. 요거네, 발전기. 다 켜져 있 어? 됐다. 오! 아, 이런 식으로 키라는 거야? 아이, 뭐야. 별것도 아니면서. 발전기, 어딨나? 여긴... 아이고, 여기 숨었네. 안녕. 발전기, 어딨지? 잠깐만. 고령 레이더! <Kingston> 아 저쪽 있다. 혹시 <eaten> <웃음> <lava> <웃음> <역시> 코쿤형네 <콕구멍애 Nasi> 난 기가 막혀 이쪽에 하나가 있군. 아아 어,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박사님 박사님. <피 Plug reconna Quriyor> 어제 제가 지금 나 보고 쫓오는어경가잘못나아왜 그? 저저저안보요어다 일1 7 3 땅콩이 늦 쳐다보면 안 쫓아오는 건데 저는 저를 저를 쳐다보고도 쫓아오고 있었... <웃음> 여기 또 있는데요! 아 어, 사실 너한테 얘기 안한게 있네 뭐뭐뭐내 빨리 얘기해봐야 뭔데요 뭘 얘기 안한 건데요 뭐지 사실 어,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 중에 오류가 좀 발생했어 오류라뇨? 복제품이 좀 만들어졌어 한 마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어떤 고기들을 피해서 발전기를 다 켜야 되네 그래야 니가 살아올 수 아, 있어 아 진짜 환장해 진짜 아나 이 겨울아 진짜 어디 아, 아, 알았어요 어디로 가지? 어여기다쌉싸병자 아, 이제 다섯 개 남았어 아예 어디 꼭꼭 숨은 거야 진짜 아, 이럴 때자잘다자네개네개 어, 남았어 어 여기, 여기 또 새로운 방에 이거 뭐지 무슨 내바지? 아 박사님 박사님 어 고방군 아니 근데 얘는 왜안 움직여요? 저173 땅콩이는 안전해 사실 우리가 오류가 있어서 이173 땅콩이 복제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아 그, 래요그 얘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아, 아 알았어요 안전한 거 맞나? 어 미안해 어 뭐야 그고구룩방인데 어떻게 된거지? 왜 여기가 여기 있는 거야? 사실 이 096과 173이 같이 만들어진 거네. 그게 뭔 소리예요? 내가 특징 하나 알려주지. 아니 아까 봤잖아요. 쳐다보는데 계속 쫓아가는 거? 잘 들어 공구리 부끄러워하지? 그렇죠. 샤이 가이죠 부끄럽게 쳐다봐. 네? 부끄럽게 쳐다보면 분명히 눈을 안 쫓아올거야 아니 뭐이상한거까 부끄럽게 눈을 쳐다보면 안쫓아온다는거잖아요 그렇지 참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뭐 부끄럽게 뭐, 쳐다보는건 또 어떻게 쳐다보는거야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오케이 자 이제 두개 두개 남았죠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저저저저저저저야야 오지마 쳐다봤어 오지마 나 분명히 부끄럽게 쳐다 봤어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마 근데 쟤왜 움직여 쓰지왜 움직이는 거지 나 분명히 봤어어쳐다봤지왜 오냐고 쳐다봤어 쳐다봤어 얘왜 이러냐고 했어얘왜 이래 어지나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오너마 오지 마 오지 마오너마 오지 사 오지 마서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우지마 오지 마 오지 마우지마 오지 다 오지 마우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지마 오지 마지마 오지 마제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지마지마 오지 마오마지마지마지 도대찾았어자자 그 자. 오케이 완성 오, 어, 고만문 고생했어 자 어떻게 이제 어디로 나가요 일단은 복제된 173 땅콩이들을 격리실로 유인 네가 그들을 그 격리실로 가오는 거야 아 그러면 전어게해요 걱정하지 마날 믿고 내가 꺼내줄게 아 격리실까지 데려가면 되는 거죠 진짜 약속시켜요 알았다 경리시까지 이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지.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야! 와. 안 되겠다. 그냥 안 따라. 나의 무기 똥방구가 샅지. 어어 어우, 냄새로 날아가고 싶은 냄새야. 어 중독되는 방구 냄새. 간다. 그렇지.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빨리 빨리 빨리 오! 초초초초초 어떻게 돼 어떻게 돼돼돼 오! 빨리 빨리 이쪽 이쪽 이쪽 아아 하하하 아한다다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다 그렇지 그렇지 들어왔다! 박사님 됐죠? <웃음> <웃음> 거방님 미안하게 됐어